그래서 닌텐도를 시작하면 꼭 한다는 미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를 꼭 닮은 귀여운 친구로 네? <웃음> 그럼 가보시죠 와! 오늘 참고로 나라가 닌텐도 미를 만들기 위해서 네, 오늘 직원분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나라가 리모콘 조작하는 것이 조금 사툴다보니까 네, 직원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와!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의 성별을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자로 할게요. 네, 여자! 얼굴부터 지금 쭉쭉쭉쭉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본격 버츄얼 의 버츄얼 만들기 나라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네, 네아 얼굴, 네. 나라 어떤 게 어울릴까요? 동그란 얼굴? 조금 뾰족한 얼굴? 나라 요즘에 아무래도 집에만 있어서 조금 푸동포동해졌으니까어좀 동그란 얼굴 중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첫 번째 동그란 얼굴 밑으로 가주세요. 두 번째 동그란 얼굴 어음 양심적으로 이게 좀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이 얼굴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얼굴 네 볼에 발그레 혹은 화장을 할수 있군요. 첫 번째 이 발그레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그레도 있습니다. 음음 음, 여러 가지 발그레들이 있는데. 우후후 이 발그레도 있고요. 아 오, 수영 수영 와야성적인 모습 옆에도 수영 와 이거 나름 나름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네 다시 두 번째 위에서 어, 오른쪽에 있는 네그 발그레로 갈게요. 네음 귀여운 게 좋군요. 네 다음으로 가주세요. 어, 아오 되게 디테일한. 수련아 어, 연륜 있는 모습들 오! 이건 뭔가 눈이 되게 딱 부리부리한 느낌이군요 나라는 없는 것이 좋아요 일단 네. 그리고 다음 컬러 나라 어느 게좀 어울릴까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어, 세 번째 인호. 오! 이것도 나름 긴장인 것 같기도 한데 어허, 그러면 나라는 뭔가 그래도 보통 닌텐도로는 좀 건강한 그런 뭔가 운동 같은 걸 많이 하기도 하니까 뭔가 건강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운동하면 주로 어 빨개지는 홍익인간이니까 나라는 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분명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웃음> 네, 그럼 이 빨간색 홍익인간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약간 초코송이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머리 모양이 진짜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오! 지금 와. 아, 어, 나라 머리랑 약간 이게 약간 비슷한 여기 이게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일단 나라는 이 머리 어 이걸로 할까? 저 옆에도 한쪽으로 묶은 머리가 아 이건 말고 밑에요. 밑에 옆에 옆에. 이거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닌가? 어, 이쪽 머리로 해야겠네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있던때 음, 아무래도 그 머리가 아하! 네, 옆에 아까 그 머리도 회전할 수 있을까요? 어? 아, 아 이거는 완전히 뒤에 있군요 하, 나라는 아까 그 머리로 할게요 나랑 비슷하게 생긴 때이 머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색깔 분홍색 핫핑크 분홍색으로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이말이야 네! 어 아, 거의,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아, 이런 느낌? 네! <웃음> 이 머리로 하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썹이다! 음, 나랑 눈썹... <웃음> 나랑도 화가 많이 난것 같은... 네, 나랑 눈썹 거의... 거의... 거의 굉장히 있는 둥 없는 둥 느낌이... 좋아하시나? 저희 직원분께서 굉장히 파격적인 걸 좋아하시네요 네 하지만 나라는 평범한 평범한 눈썹으로 하겠습니다 네 평범한 눈썹이요? 네 좋습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좀 멀리 있나요? 좀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거의, 거의 이렇게 일자에 가까운 느낌이니까 되게 많이 달라져있고 반짝거리는 헉! 이런 예쁜 만화 주인공 같은 눈도 있고 음... 나라는 뭔가 어, 그 위에 위에 눈이요 이게 좋아요 뭔가 좋습니다 나라는 이런 승부형이 있는 눈이 좋아요 이 눈으로 하겠습니다 운동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 그쵸 눈썹에 너무 붙어있으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군요 네 좋아요 그리고 너무 모여있는 것 같으니까 네이 정도가 좋겠죠 아주 좋습니다 네이 정도로 할게요 네? 나 남의 눈을 지금 왔다 갔다 <웃음> 그리고 눈동자는 있지만 어... 어... 저 위에 세모로 된 코드도 해봐주세요. 나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나랑 나랑 세모코 하겠습니다. 세모코 <웃음> 뭔가 마음에 들어요. 세모코 좋네 딱 좋네. 이 요정... 정도 아 너무 올라가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네 귀여운 거 맞잖아요, 피이드님 귀엽구만. 뭐 <웃음> 해골 같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해골 이 어디 있어 요 귀엽구만. 아 이분. 이브... 어, 웃는 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옆 입을 다물고 웃는 세 번째 무난한 입으로 할게요 네 <웃음> 운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춤을 춘다거나 운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입을 다물고 네 웃는 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좋네요 되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응네 <웃음> 수염은 잘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점도 네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평범한 나라의 모습 체형 체형은 어, 음, 둘이 시는거죠네 요정도 느낌의 네 어, 표준 체형이니까요 나라는 표준입니다 네 어, 뚱뚱하지도 날씬하지도 않은 표준 체형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경은 쓰지 않았으니까요 요정도로 하고 나라는 역시 예! 이놈은? 은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 네, 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은? 은 여기 누워있는게 좋아요 날로막으 누워있는 느낌 네 좋습니다 어, 배경도 고를 수 있어요? 와, 배경은 어, 뭔가 노란색으로 할게요 봄이니까 노란색으로 네네 <웃음> 네, 이것으로 완성입니다 네, 나라의 내면을 닮은 귀여운 친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캐릭터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귀여운 친구입니다 앞으로 네, 이 친구로 이제 여러가지 같이 재미있는 경험들을 이 친구와 같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의 오늘 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네이 친구와 함께 여러가지 재미있는 컨텐츠를 할 나라의 방송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본방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